안녕하십니까 8월 8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처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7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하면서 투심이 이탈했었는데요. 견고한 고용시장은 연준의 더욱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표는 호재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악재를 나타냈네요. 실업률도 3.5%를 나타내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지표로 인해 9월 fmc는 o 다시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유가는 미국 고용지표 호주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했네요. 증시는 금주 수요일에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는 관망세 가 예상됩니다. 앞서 언급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상승 랠리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주 예정된 연준위원들의 연설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즈니와 코인베이스 등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긍정적인 실적 결과에 따라 경기 침체 가능성은 희석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 t 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38% 매도 62%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53% 매도 47%로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79% 매도 21%로 역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지표 호조로 인한 증시는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낯닥은 12,800포인트와 13,7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82달러와 93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60에서 185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주시하시되 유가가 8 0달러대 진입 후 85달러대까지 열려있는 상황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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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